수고 h o t s m m 고했어 새해음라고 l 저와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아, 좀 민간인을 기위해서쩔 없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명량 역의 호준호입니다. 어, 이번에도 언커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. 그리고 뭐, 송연 감독 이하 모든 스태프분들도 감사드리고요. 같이 이 드라마를 시작할 수 있게끔 원인 제공했던 지진의 후배를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고요. 다 여러분들 기대에 맞게 지진을 어떻게든지 죽였어야 되는데 끝까지 죽이지 못하고 끝났네요. 또 다음 작품에 만나서 좋은 또 안상불의 역할가하는 생각도 들고요. 아무튼 이 드라마는 처음 시작이 우리. 있어서 시작을 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뭐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한국에 있는 새로 만나는 후배님들에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동성감독님하고 너무, 너무 재밌었고 AP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추울 때 찍었던 드라마인데 아... 모두를 잘 이겨내고 뭐, 건강하게 끝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다음 작품에서 꼭 뵐게요.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